SEA 결승전 지금 베트남이 3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여기가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여기 장사할 만해요 그냥 한번 보십시오 국내는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 많은데 여기는 분위기가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여기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진짜 장사할 만합니다 여기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장사는 진짜 이런 데서 해야 됩니다. 앞으로는 제 뒤쪽으로 한번 보세요. 여기가 한 집입니다. 한 집, 한 집인데 장사가 이렇게 잘 돼요. 지금 이 결승전 끝나면은 아마 난리 날것 같아요. 여기. 정말 난리 날것 같습니다. 이따가 난리 나는 모습도 다시 한번 촬영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. 자리 구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. 원래, 원래 단골 아니면 자리 구할 수 없는데 자리를 간신히 구했습니다. 베트남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베트남 화이팅! 베트남 골레 축구를 시작하자마자 도로변을 나왔는데 오토바이랑 택시가 하나도 안 움직여요. 거의 다 모니터 앞에서 축구 보고 있습니다. 대단한 것 같아요, 지금. 옛날 우리 2002년도 월드컵 때 분위기가 확 나요.